세상 전지 거실 한가운데 갖고 지금 번호 놓고 30분 번호를 잡고 있었어요. 와. 자, 이물좀 넣고요. 버섯, 이 샤브샤브 배추가 들어가주면 진짜 국물 맛 좋아요. 음. 그리고 따로 무슨 조미료는 많이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약간 소고기 다시다 그거만 조금 넣어주면 되고요 뭐 대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좀 끓여 주신 다음에. 음. 이 새조개 새조개를 살짝 넣었다 빼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요 이게 왜 새조개라고 불리냐면 여러분들 이 앞쪽 이 조개 끝이 새, 부리아... 새 부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새조개라고 부릅니다 예전엔 여수에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손으로 손을 깨끗이 씻긴 했는데 손으로 주무르면 좀 불편하실 분도 계시니까 요거를. 예, 시알이 그렇게 큰 쇠조개는 아니고, 어.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곁들이면 정말 최강의 맛이 나는 게 바로 이 시금치입니다. 이걸 데칠 때 시금치랑 같이 해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먹으면 진짜 죽여줍니다. 아. 자,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. 여러분들, 여기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, 자, 요 망을 이렇게 딱 놓고 쇠조개를 네. 좀 이렇게 딱 넣어요. 그런 다음, 하, 지금 이 섬초 시금치 이거 진, 달달하고 진짜 맛있거든요? 이것도 같이 싹 넣어줍니다. 예. 시금치는 너무 이제 많이 익히실 필요 없고, 예. 딱 살짝 숨 죽을 정도? 예. 살짝 익었다 싶으면, 이그 정도면 충분해. 딱 건져서, 예. 자, 이제 앞에 여기서 안 보이실 텐데 어 고추냉이 간장 소스거든요?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랑 같이 해서 냄 덩어리였대. 어. 고추냉이 덩어리진게 걸렸네요. 어. 야, 아, 시금치 진짜 달달하다. 넣어서. 아, 또해 먹어 봅시다. 자. 자. 시금치 같이 싹 넣어서. 아니, 기시금추보다 살짝만 이렇게 좀 데쳐가지고 약간 살짝 아삭함이 나, 남아있을 때 이렇게 드시면은 맛있어 좋습니다. 자, 이쯤 적당하게 익힌 다음에 좀 센스있지 않나요? 이렇게 딱, 예? 물을 흘리는 받침 딱 따로 앞접시 들 필요 없이 딱 이렇게, 예? 사사서 그러면 돼. 음. 어떤 분께서 소주 이거 남은 거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<웃음> 자 아우 적떨어지냐음 방금 요거 좀더 많이 익었어요 살짝만 얹어다 빼도 되겠네 음 아 진짜 이 새조개 단백질 씹히는 이 느낌하고 질감 그러니까 살짝 데친 이 시금치 좀 부드럽고 아삭한 느낌이 싹 만나니까 아이거뭐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맛있습니다. 아. 이정도만 하자 이정도만 응? 보이십니까 그런가 쪼아 아유, 새조개도 새조개인데, 이시김치가 너무 맛있어요. 음. 아, 여러분, 여기 보시면, <웃음> 저희 집에 이런 게 많네요. 해나 이런 거 많이 배달시켜 먹거나, 택배를 많이 시켜 먹으니까. 근데 초장은 또 제가 잘안 먹어요. 해먹을 때라 그럴 때는 여기 좀 집에 많이 남아있는데 유통기한도 꽤 기네요 이거 오. 이거 안 버리고 모아놓좀 잘했네 지금 또 시청자분들이 이 초장에 또 찍어 먹는 것도 또 원하신 것 같으니까 예. 여러분들 이거 혹시 그 짜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간장 국간장 살짝만 넣었어요 이 국물 자체는 전혀 짠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엔 초장에 아, 잠깐 제가... 바다에서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올까요? 진짜. 어, 물론 육지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나옵니다. 이 섬초 시금치 역시도 육지에서 나오지만 어. 이것도 해풍을 맞았던 어떤. 참 바다가 인간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다양한 먹거리들부터 해가지고 이 섬초 시금치. 해풍. 해풍, 풍 맞은 것들은 또, 과일에는 것도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음. 자. 자. 자. 자. 자. 자. 살짝 찍어서, 쏴쏴 쏴. 신기한 게 시금치가 초장을 만나니까 뭔가 좀더 사는데 확실히 희한하네 아나 오늘 새조개 먹방인데 왜 자꾸 시금치를 극찬하고 있지? 음 시금치도 섞어서 살짝만 이렇게 데쳐가지고 건져입니다 밑에 여러분들 받치는 거 있습니다 네. 밑에 받치는 거 있어요 아, 쏴 아. 응이깔좀 무서죠 아유. 깔끔하게 먹지 못해. 죄송합니다. 근데 이게 시금치를 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정확한 정보 모르겠는데 이게 철분 성분이 많아가지고 다음날 화장실 갔을 때좀 고생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잘 몰라가지고 정작 막 먹거든요. 시금치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. 이번엔 소맥 한번 말아봅시다 아이자 음. 아. 자, 그럼 안주가 좋으니까 술이 아주 잘 들어가네요. 음. 이건 여러분들 술상화 말고 천천히 먹을게요. 천천히. 아. 야, 아, 방금 알았어요. 새조개가 달달한 느낌의 이 시금치가 그좀더 채워주는 게 있네. 배합을 좀잘 맞춰 먹어야 되네요. 너무 시금치 양이 많으면 안 되고, 아, 시금치가 좀 살짝 들어가야 더 맛있었네. 이야, 기가 막게 이거. 와, 와, 나 지금 이거 꽤 먹었네? 소문난 또라이. 아, 여러분,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문난 또라이. 왜, 뭐, 왜, 왜 욕을 해?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, 그 소문난 또라이가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 제 친여동생입니다 네. 그 아이디가 소문난 또라이거든요 네. 소또에게 한마디 좀 전합니다 나의 시금치 좀 하나 좀 묻혀줬으면 좋겠어 참기름에 마늘 넣고 여러분들 제가 방금 소문난 또라이라는 친구한테 제 여동생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귀찮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시금치가 이까지뭐무 치죠 근데 저희 어머니의 또그 피를 쪼, 여동생이 아무래도 좀다 받았겠지 않, 않겠어요? 엄니 손맛이나 이런 거 음식도 더 동생이 잘하고 진짜 맛있는 시금치가 먹고 싶은데 저는 제가 무친 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, 속도가 그래도 또 묻혀주는 게더 맛이 을것 같아갖고 어. 매실당한 <웃음> 요 정도 배합비 어. 시금치에다 한세 조개 세개 해가지고 어. 한 뿌리 정도 해가지고. 어. 쏴唰쏴 오! 아. 무조건 시금치가 더 많다고 맛이 좋은 게 아니라 시금치가 좀 살짝 들어가야 다 맛있어요. 음, 아 고작. 그